1단계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.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 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게 될까요? 그것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입니다. 그러면 말씀 읽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또 그걸 깨닫는 순간 꿀송이를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한 느낌을 갖게 되죠. 그러면 말씀 읽는 게 정말 재밌어집니다 성경은 세상 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닫힌 눈을 열어주셔야 영안이 열려야 영의 귀가 열려야 그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해되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그때 성경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.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묵상의 단계입니다. 묵상을 역으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약을 의미합니다. 약을 먹으면 몸이 치료될 수 있듯이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말씀이 잘안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머물렀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생기면 은 이게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평소에 온몸으로 말씀을 묵상해 놓으면 읍졸여서 말씀으로 채워 놓으면 결국 위기의 순간에 몸이 먼저 말씀을 기억한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단계입니다.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읍조이며 묵상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.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? 내 삶에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열매 맺는다고 표현합니다.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만으로는 아무 변화도 못 일으킵니다. 말씀의 능력은 깨달은 것을 묵상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야말로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고 권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.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. 성경에서는 말씀을 떠난 형통, 말씀이 빠진 성공은 없습니다. 그래서 모든 축복, 모든 성공, 모든 형통은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.